음, 그렇군요 상황을 정리하자면 제이드님의 친한 친구이신 탈리아님이 위기에 빠지신 거네요 수정 동굴에서 출현하는 마물은 무척 강력해 구원자가 괜한 걱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이드님, 구원자님 함께 가서 전투를 지원하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서 도와줄게 오늘은 한가하거든 그리고 나도 한 번쯤은 구원자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었어 구원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제 막 인사드린 참인데 자기 일처럼 나서주셔서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어쨌든 앞으로 에덴에서 살아갈 거면 제이드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건 없다고 그럼 빠르게 출발하죠 수정 동굴 금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긴 언제 와도 숲길이 참 거칠어 응? 전방에 정령의 기운을 탐지했습니다 이렇게 인기척이 없는 곳에? 아, 걔네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이면… 그래, 맞아 이곳을 지키는 숲지기 정령들이지 너희… 여긴 무슨 일이야? 대답 내용에 따라 돌려보낼 수도 있어 특히 거기 있는 너 부와 재물의 정령 이렇게 갑자기 전투 태세를 취하시다니 무슨 일이시죠? 일단 처음 보는 사이니까 인사부터 할게 안녕, 난 숲지기 정령 니콜이야 숲지기 정령 하루야 제이드에요, 상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우린 이 숲에 함부로 들어오는 자들을 막고 있어 숲을 파괴하는 자들이 점점 정도를 넘고 있거든 그리고 제이드, 네 잘못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동안 네 부하들이 몇번 사고를 쳤어 허락 없이 나무를 베어가거나 무단 침입해서 호수를 망쳐놓거나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곤란해 이 숲은 요즘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 자원이 없어져서 마나 결계가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게이트 출연 빈도도 높아졌다고 너희가 숲에 들어온 용건이 뭐야? 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 이름으로 된 상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변명의 여지 없이 모두 제 책임입니다 타인의 자원을 상처내고 피해주면서 장사를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 숲에 들어온 건제 친구 탈리아를 구하기 위해서요 <웃음> 이 애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아 요즘 숲에서 일어난 일들을 진짜로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러네, 뭐 제이드 상단은 규모가 워낙 큰 곳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일단 숲이 겪은 피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하루, 괜찮지? 음, 이 숲은 아주 넓어 너희들이 수정동굴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데려다 줄게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정룡은 어떤 정룡이야? 이 근처에서 몇번 보내인가 해서 별의 정룡이에요 항상 펄짝펄짝 뛰어다니고 커다란 상단을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런 일도 일어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게 쉽게 부자하는 거 아니네 그나저나 벌써 슬슬 밤이야 과연 오늘 내에 도착할 수 있으려나?